안녕하세요 타이거얘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인조인간 17호 레전드 리미티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쉬어가는 타이밍인데요 저도 한바퀴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짧을거 같고요 과연 어인조인간 17호 신캐가 나올지 그동안 신캐가 잘 나왔고요 울트라 블루 오디터만 안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한바퀴만 돌리겠습니다 또더 좋은거 멋진거 뽑아야죠 스파킹 확률 2배 그 다음에 멀티제트 파워드 2배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신에 있는 옷을 꺼내 입었는데 상당히 쫄리한 옷이에요 그게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간에 17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입었는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나오면 은 레이드 할때 또 좋잖아요 서브는 맛도 좋고 시켜서 자 첫번째 세개는실패고요 다섯개 돌립니다 려돌아 결정 모으는것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결정이 비싸고 이번에도 스파킹이 안나올까요 저는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네요 조달 자 레인저야 레인저 좀 보고싶은데요 다섯개죠 아, 이거 아, 뽑기 운이 사라졌나봐요, 제가 많이. 야, 이거 실패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700개 갑니다. 한 바퀴니까 금방이죠? 네, 금방입니다. 일단은 스파이 드디어 하나 확정으로 뜨겠네요. 타워파이파에 나왔고. 그게 뭘지는 지켜봐야겠죠? 아, 노라노! 가치다!!! 아, 네. 이제, <라노> <6주인의 시치로를> 입고, <라노> <사는 건데>. 아, 이 입고 가로만 우인이 나왔네요. 어? 어? 뭐야? 잠시만요.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갑자기 아파트 공사하는 거 동의해 달라고 와가지고... 늦은 시간인데. 일단 해주고 왔어요. 한다는데 뭐안 해줄 수도 없고. 자, 계속 눌러봅니다. 자 과연. 이번엔 실패네요. 자, 이제 1000개짜리 두번 남았, 아, 세번 남았네요. 무료까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익스트림 이상 뽑기고요. 모자가 바뀌었네요. 그 사이에. 아. 아, 모르겠네요. 나올지, 나올지... 그리고 예전 저 리미티드 하나라도 떴으면 좋겠는데... 막혔네, 막혔어. 아, 기라맨드... 스포쉬. 왜 이렇게 위로... 네가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렇게 좀이상한던것 같은데요. 다시 예전처럼... 엄청, 막, 반짝반짝 하는 현상이 생겼어요. 아, 이거, 분명 좀 잘하지. 침패나 주던가. 아, 리브리안. <웃음> 자, 올 익스트림 두 개만 나오네요. 진짜. 얘기하니까 스파크두개 나오네요. 야두 번만 하겠습니다. 뭐 엄청 뽑고 싶었던 캐릭터도 아니고 하니까. 뭐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귀찮게 하는 게 많은 거 같긴 한데 오렌세로 어, 카카로토 어, 어, 어. 네. 누가 봐도 멋진 누가 봐도 인정하는 간식해 갖고 싶었거든요 울트라 분들 만나가지고 요즘에 사실 게임에 애정이 좀 식고 있습니다 아, <웃음> 어마에는 1월 캐릭터가 아, 저번에 미래 오반 때는 좋았는데, 작년에 버그군 진짜 안 좋았고, 물론 잘 쓰시는 분들 위해 서 좀비처럼 잘 버티는 건 맞는데, 그래도 메인은 아니잖아요. 사람들이, 개인적으로 쓰진 않잖아요. 야, 진짜, 멤버들이 블록은 한 개도 안 나오네요. 봐봐, 이게, 결정이 아까워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무료, 결정 벌써 한 3,000, 3,500개 썼나요? 아우, 이거 건뛰게 하고 싶은데. 아무것도 안 나오네. 여러분들 이번 시즌에는 그냥 쉬어가세요.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쉬어갈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야, 게다가 또 졌어요, 소모공. 내 마음도 깨지고, 돈도 깨지고. 허. 나온다 안 나온다. 레인저는 어려야겠네요. 레인저는 어려야겠어. 해왕막 망했을 때 뭐라? 망했습니다. 자,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해볼 수 있죠. 스파팅 확정 5% 짜리 여기서라도 한번 해볼게요. 안 나오면 이제 끝이야. 나중에 곁다리로 먹는걸로 하겠습니다. 안나오면 확 건너뛰기 해볼까요? 아 이거 안넘어가면은 맞는데 자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17번은 엄청 17%를 좋아하시거나 인조인간 좋아하시거 아니면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냥 성가치게 하는 캐릭터니까 자 이렇게 오늘 뽑기 망한거 보여드리면서 요즘에 많이 망하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청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건 별것도 없으니까 하... 편집도 안할거예요 익바 안녕